o so, one, two, t 지난 이야기, 디왈리를 맞아 집을 꾸미기 시작했는데 디왈리 당일 저희는 집을 밝힐 때 사용할 디아를 사러 갔답니다. 다행히 집 근처 길가에 있는 가판대에서 구매할 수 있었어요. 이날은 집뿐만 아니라 가게들도 화려하게 장식을 해두었어요. 두한에서 저희는 락슈미와 가네시 신상, 그리고 푸자용품들을 샀답니다. 마음에 너무 쏙 들었는데 락수미신상 손 부분이 부서져서 다른 것으로 구매하기로 했어요. 옆에 폭죽도 판매하고 있어서 몇개 사보기로 했답니다. 따라라라따라라라 올라오는 계단부터 디아로 불을 밝혀두었어요. 현관과 문 앞은 버려진 나뭇가지로 틀을 만들어서 전구를 달아두었답니다. 그리고 푸자를 위해 신상들을 모셔두었어요. 기도하는 아제이 씨 저희는 가네시 신에게 올리는 기도를 했어요. 신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가정 내의 안정과 건강을 기원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아제이 씨가 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쫓아내는 것이라고 해요. How to do? 네, 아까 구매한 폭죽을 터트려 보려고 해요. 신나서 춤을 추며 즐거워했는데 화력이 너무 세서 점점 가까워지는데 무섭더라구요. 다른 폭죽도 터뜨려봤어요. 멀리까지 퍼져서 급하게 뒤로 물러났는데 너무 짧았어요. 이제 진짜 밖으로 나가보려고 해요. 두칸바야께서 저희를 파티에 초대해 주셨거든요. 마스크를 단단히 쓰고 다녀왔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침부터 들려오던 엄청난 폭발음의 정체를 알게 되었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전쟁이 난줄 알았어요. 더 잊고 싶었지만 아침부터 허리가 아파서 일찍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내년에는 마스크 없는 디왈리를 제대로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크리피아, 라이크, 소스크리프 카레, 알라드, 웬도콘다와이 셜록, 빠이!